제 엄마가 장난감 다 모아놨지? 우리 퇴식이랑 공주랑 장난감 뭘 제일 좋아하나 우리 가서 우리 퇴식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공주도 이리와! 보고 있지 말고 일로 와봐 퇴식이 뭘 제일 좋아해? 어? 리 퇴식이 그 병을 좋아하는데 무서운 인형이 옆에 있어갖고 꺼내질 못하겠어 <웃음> 테이프를 좋아해? 공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엄마가 이렇게 장난감 잔뜩 갖다 놨잖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태식 이리 와봐 이거 말고 여기에서 더 좋은 거 골라 봐 여기에서 더 좋아하는 거 골라 봐 아니 엄마 손 깨물지 안, 마, 않는 거예요 엄마 손 깨물지 않고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안좋아? 이거좋아? 이거 이거 갖고와봐 태식아 이거 갖고와 갖고오세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말고 저거를 갖고오라고 저거 아니야 싫어 난 이거 안 던질거야 저거 갖고오라고 저거 자 저거 갖고와 저거 노란색 저거 갖고와 태식아 노란색 갖고 오라고 빨리 노란색 갖고 와아 싫어! 아 태식아 봐봐 이거 갖고 와 이거 던진다 갖고 와 저거 갖고 오세요 저거 저거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줘. 싫다고. 알았어, 그걸 던졌을게 그럼 줘. 자, 이거 던지면 소리 안 지를 거야? 야. <웃음> 갖고 와 이제 그러면. 이거 던지면 <웃음> 소리 안 지를 거야? 태지가 그러면 이거 이거 어때? 이것도 페트병인데 이거. 이거 더 이거 갖고 와봐. 이거. 미미. 오우! 페트병은 다 좋아하는 구만? 페트병.. 이애앵무세요 주세요 저거 끝까지 갖고 와야지, 태식아. 에이, 뭐야 이게. 그러면, 이거. 그럼 이거. 태식 이거. 이거 갖고와. 이거. 갖고 오세요. 갖고와.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응. 엄마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떡떡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